네, 안녕하세요. 조절입니다. 어, 요번 캠타시아 활용법 중에서는 어, 영상의 속도를 어,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고 난 뒤에 어느 구간, 이게 중간에 한요 정도부터 요 정도까지는 저희가 영상을 좀더더 빠르게 이제 어, 동작을 하게 하고 싶어요. 뭐, 두 배속일 수도 있고, 네 배속일 수도 있고, 뭐, 여덟 배속일 수 있고, 어느 순간에 이제 빠르게 돌다가 중간에또 정상적인 어 스피드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예, 그런 효과를 주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처음부터 이제 뭐 끝까지 다두 배속으로 예, 설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건 이제 구간을 여러분들 다, 다 전체로 예,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. 자 보면은 어, 여기서부터 우리가 음,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우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좀 구간을 좀 나누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, 잘라야겠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, 네. 이렇게 해서 스프릿 올로 해서 여기를 이제 중간을 자릅니다. 음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스프릿 올로 해서 어, 자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구간, 현재 요 가운데 있는 요 구간을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쭉 갑니다. 네, 이게 쭉 가다가 이 가운데 구간만 저희가 한 4배속 정도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캠타시아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어 비주얼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들안 보이시면은 뭐를 누르시면 은 아마 비주얼 이펙트가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비주얼 이펙트 쪽으로 가시면은 이 클립 스피드 라고 있습니다 어,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컬러 조정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 라이 예 없애버린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들 어,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립 스피드라고 있어요 이게 영상의 스피드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조정을 그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적용할 때는 어,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 구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저희가 속성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속성이 혹시 안 보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마 가려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속도가, 그 속성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설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스피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현재 1배속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럼 요 부분을 여기가 4배속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. 4배속으로요.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보면은 현재 이제 확 줄어들었잖아요. 뭐가요?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타임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. 4배로 줄어들었죠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맞추시야겠죠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음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속도 1배속부터 네,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오죠. 혹시 들리시나요? 예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2배속 아니면 4배속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, 여기 있다가는 뭐 그냥 이렇게 삐리리리 치고 막 소리 나는 거 이대로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중간에다가 이제 무음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음악을 여기다 집어 넣어서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. 자 그래서 간단하죠. 그래서 이렇게 캠타시아에서는 이렇게 각각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 스피드를 어,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 이걸 전체적으로 다 2배속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 어, 자르지 마세요. 예, 자르지 마시고 요거를 전체를 현재 어,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 클립을 어, 스피드를 전체 다 적용을 하고 요거를 한 2배속 정도 예요 정도 아니면 1.5배속 정도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인코딩을 시키면 은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뭐 보이는 예, 그런 영상들을 어,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